설득집 와 발견한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웃음> <웃음> 와, 중정 중정. 야, <웃음> 어, <Nope>. 와. <웃음> 와! 아, 바바바바. 우와. <웃음> 길을 비켜라. 네가 갖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잘 해보겠습니다. 네. 어? 그럼 순서는 어떻게 <웃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순서가 큰 n k 때문에. 네. r I never t h i 진 k I e 이브 r I 이브 v e r think I ever. I never think I e v 이 r I never think I ever. I n 이 v e r think I ever. I never think I ever. I never t 이브 n k I e 거, e r I never think I ever. I never t h 3, 2,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왜요? 안 아,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웃음> 잡는 건안 되는 걸로 하자. <웃음> <웃음> 꼼수 대만. <대마. 웃음> 당연 떨어지게 잡는 건 괜찮대. <웃음> <웃음> 야, 나 아, 그 생각도 못했다. 아깝다. <웃음> 그럼 할게요. 3, 2, 1. 하나, 둘, 셋. 여, 여섯, Shakes. 일곱, 여덟, 아, 아, 아... 아홉, 열, mau.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스 열, 열, 열, 열, 열, 열, 열, 네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스분넷스분다스 분의 여1 0 0 0 0 0 스물아홉 서른, 서른0나 서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거0 0 0 0 0 0 0거0 0 0 0 0 0 0 0 0 0다0 0 0 0 0 0 0 0 0 0 0 0 0 와, 이건 진짜 안될거같은데 아, 채영아, 너라면 할수 있어 할까요? 네 시작 1, 2, 2, 4, 2, 4, 2 3, 4, 4 5, 6, 6 7, 7 잘하는데? 8, 9, 9, 10 4 5, 6, 7, 11, <웃음> <웃음> 11, 12, 13, 14, 19, 19, 19, 야, 채영아, 잘한다 12, 야, 잘한다 10 <웃음> <잘한다>. <웃음> <웃음> <12, 13. 웃음> 21, 22, 23, 23 24, 24, 25, 26, 28, 29, 30, 31, 30, 30 뭐야? 30, 3 30, 32, 33, 34, 3 와, 36, 46, 47, 48, 49, 46, 3 8 3 9 40, 41, 42, 43, 44, 45, 46, 4 4 4 6 4 잘한다 어, 와, 실화야? 아, 이게 바로 실입니다 태화 왕세자님, 태화 왕세자님 왕세자 요새 다너 누구예요? 너 아니야? 아, 너 아, 나야? 네 힘들다 어, 잘히되셨습니까 아, 잠시만요 <웃음> 하겠습니다 네. <웃음> 네 진짜 힘들어요, 형. 시작 1, 2, 3, 4, 5 아, 잘하는데 6, 7 팔, <무�> 5 9 5 5 5 1 5 5 6 5십5 5 잘한다 5 5 5 5 3 5 5 5삼5 5 5삼십5 5 5 5삼십5 5 5 5 5 5 5 5 5 5 5 5하5하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저몇 개냐? 46. 46 아, 아깝다 오케이. 태연 수장님 좀만 침착하게 하지 야, 근데 이거, 어우 하나요? 야, 왕태원님 간다 파이팅! 준비. 응원할게요 시작! 파이팅! 하 어? 셋, 셋. 둘, 셋, 넷, 넷, 넷 다섯, 다섯. 오. 파이팅, 파이팅! 여섯 나축제못어줄게 하나, 열둘, 열셋, 열셋, 1다섯1 5, 5 1 10, 10 10, 6 10,000. 1 0 1 0 1 1 0 1 10,000. 10,000. 1 0 0 10,000. 10,000. 10,000. 10,000. 0 0 10,000. 10,000. 10,000. 1 끝서른헤 세자, 네. 네. <목소리> <목소리> <태자, 목소리> <히히>. 저 있어요 <웃음> <웃음> <웃음> 파이팅, 자,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지금 엄청난 변수를 가졌어요 아니요, 저는 태연 세자님 <웃음> <봤어요>. 파이팅 야 <웃음> <웃음> 누구시죠? <웃음> 아연진도령님왜왜 <도료 웃음> 왜 여기 계세요? 여기 <웃음> 쳐야 되나, 여기로 쳐야 되나? 할까요? 하면 되나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웃음> 한, 여기아 진짜 9, 9, 10, 좋은 게 아니야. 들셋 됐다 예, 아, 기가 없나요? 열연, 열연, 열열아열아홉 아, 진짜 다 야, 우리 좀 숨자 셋세상 커있어요 스물리구, 스물리구, 아, 일곱 스무연, 스아홉 사흘, 사흘 사 태현, 자님님 역시 우리의 영원을 할습니다 어디 가셨나 했네요 순간. 그러니까 짐이 점점 서사가 생기고 있구나. <웃음> <웃음> 아 부당하게 점수가 3점이 걸렸으나 <웃음> 또 가져가고 표창포을 <역시>! <웃음> 받았으나 가져가고 <웃음> 역시 <웃음> 역시 <우리> 왕세자님. 태영 <웃음> 세자님 <웃음> 모든, <걸, 웃음> <웃음> 모든 걸 극복하는 게 역시 왕세자답습니다. <웃음> 진짜 어떻게 배드민턴공입니다 <웃음> <선수 시험미도 웃음> <그래>.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 야 잠깐 이거 다 그냥 가니. <웃음> 아, 우리 왕세자님 이거 뭐 어떻게 빼는 거야? 아. 오케이 와, 진짜 너무 잘 어울리세요 다시 보니, <웃음> 진짜 네. 이거는 태현 왕세자밖에 여, 이거 것이다. 하도 어려울 있어서 여기 좀 이상, 어색하긴 했어 오케이 태연 세장님 할 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 해는 것이옵니까? 대충 하고 아, 감사합니다 어, 아, 역시 잘 어울리십니다 역시. 혹시 원래 본래가 자리를 찾아봤습니다 <웃음> 왕관 어디있어요 저는 이 길이 아니었나 봅니다 <웃음> <웃음> 그냥 신나겠습니다 우와, 역시 아, 아 정확히 맞들어주십니다 <웃음> 그러면 은 이제 다음 코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문은 주부들... <웃음> 뭘거 같으세요? 뭔가 여기 앞에 뭔가 준비되어 있는 거 같긴 한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웃음> 저막 우유 넣는 통 아니야? 그 어, 그런가? 예전에는 플라스틱이었으면 이제 저렇게 들고 다니는 거지 그막 음료수를 막 이제 요즘에 박스에다가 지금. 넣지 이건 감이 그치? 안 잡히는데, 뭔가요? 그러니까 설날에는 어떤 음식을... 어, 송편이야 요 아, 송편은 추석인가? <웃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죄송합니다. 떡국이다, 아니야. 떡국이다, 떡국. 설날에도 떡국 그러니까, 먹을 수 있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먹을 수 있지. 떡국이야. 기죽지 마. 떡국이야. <웃음> 떡국이다 떡국에다 기름 싹 올려갖고. 떡국이랑 이제 만두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만두. 나도 <웃음> 만두 면도 아, 먹었어. 만두 먹어 만두 만들어서. 맞아. 만두를 비벼갖고 떡국 안에 넣어서 먹었어. 맞아. 떡만둣국. 어? 와. 오케이. 와. 떡만둣국. 맞네. 서로 다른 거 뽑아야 되는 건가요? 저 그런 게좀 멤버들이랑 대화 못 하는 거죠? 대화를 하시면 이제부터 안 돼요 아, 멤버들한테 잘하고 오겠다고 전해주세요 아, 아 진짜요? 네. 파이팅하라고 아, 제발. 제, 정말 전 제일 중요한 거를 가져왔어요. 이제 그두 번째 사람부터 덜 중요한 것 순으로 하나씩 가져오면 완벽한데. 뭐요? 이 맞으면 거죠 아니, 저기, 저기서아진이게또뽑아면 아, 진짜, <웃음> 이렇게 또 뽑아오면 진짜 뽑아오면. <웃음> 아... <웃음> 이거 두 개만 있어도 솔직히 떡국 만들 수있죠 이거, 이거 배포 누가 골랐어? 야, 나까 전에 김 있었고 이거 있었고 안전하게 육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란 하나 갖고 올것 같아요 계란, 나 계란 고민했었어 아, 양파까지 아, 네. 뭐. 딱 가져오면은 그래도 그게 만들 수있겠 아, 양념을아무안갖고구나 응. 이거 혹시 그 아무 맛도 안 나는 응. 그런 초금 간이 아예 안 되는 <웃음> <웃음> 진짜요? <웃음> <웃음> 그러면 유기농, 한우, 뼈추출액 100% 나트륨 1% 야, 괜찮아. 신먹게는 건강건강식이아아니 아냐, 아냐, 아냐, 아아아니아 제발 어, 더, 더, 더, 더, 더 제발 제발, 제발 어, 뭐지? 어, 뭐야, 뭔가 달라, 뭔가 달라 나이스 이, 나이스 나이스 <웃음> 어, 진짜? <웃음> <웃음> 대박이래, <웃음> 네, 형, 왜? 이제 마음이 피만 들고 <웃음> 다양한 재료를 가져와야 되잖아 어. 맛있게 만들어 왜, 지금 와 난, 난스트레치 <웃음> 그림 말고 그냥 맛있는 거 골라야지 맛있는 <웃음> 그래, <거지>. 우리가 박상에서 <웃음> <발생했어도 웃음> <웃음> 계란 꼭 갖고 와. 계란, 그래서 계란 먼저 아, 줘야지. 잘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맛이스 와, 제발 에이스네 에이스 에이스네. 에이스네. 아니, <웃음> 심지어 나랑 연진이 형 아, 생긴 똑같이 아, 거봤어 우와 아, 이제 양념, 양념만 들고 와서 솔직히 맛은 있다 수빈이 형이 괜찮아, 만두 가져올 거야 난 수빈이 형 믿어 <웃음> 진짜 만두 가져올 거야 <웃음> 만두 피랑 <나> 양념 <웃음> 아다 아, 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고가면 돼요? 저, 파랑, 피랑, 양념. 아, 저 그냥 양념 말고. 고기 파, 파, 두 개,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이거 뭐한 100개는 만들 수 있겠다. <웃음> 야, 파, 파 <파가> 진짜. 많네 에왜 앞에 파를 많이. 100개는, 가지고 만들 100개는 만들 수 있겠다. 격 뭐가 좋는데 김, 나는 김만 따르게 들고 왔어. 아, 다행이다. 라이데 진짜 괜찮은 게 만두 피하고. 맞아, 맞아. 진짜 괜찮아다 만두피랑 양념은 들고 오 그래. 그래 충분하다. 양념을 들고 와야 돼. 이거 간장 아, 진짜. 거. 만두, 속에 두부가 들어가요. 진짜요? <웃음> <웃음> 언제부터 <웃음> 들어갔대? 처음 한 사실. <웃음> 그럼 가져야 될게 만두피, 두부, 그 간장이겠네. <웃음> 형 제발. <웃음> 생각보다 보기가 너무 쉽다 어? 어 잠시만 좀. <웃음> 아 잠깐만요. <잠시만, 웃음> <웃음> 제파 봤어. 초록색깔 부츠 크기 아니야 저거. 아, 파 아니요. 봤는데. 아. 파를 내가 줬져왔어 아, 그럼 네 개요. 파네 개예요? 평가값 치면 네 개라고요, 파가. 아, <웃음> 어, 난파한나만가져갔어 한한 괜찮으니까 파파 일단 안겠으니까 나머지만 공개해요 육수랑 떡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케이, 잘했어. 만두피 가져와. 어, 어, 역시 피 아무도 네, 안 가져왔어 네, 근데 고기를 들고 왔어 다진 고기를 그래서 이제 만두피만 있으면 됐었어 다진 고기 있어. 난 이거 가져왔는데 아, 나 일단, 괜찮아, 일단 괜찮아. 싱겁다 고기 많으니까 괜찮아 일단 싱겁게 먹어야 되긴 하네 응. 양념 없어요? 어나 네. 네. 아, 마지막 양념이랑 바꾼 건데 이거 네. 저는 그냥 맛있는 고기 다가져 양념을 아무도 안 가져왔단 말이야? 네. 네. 이것 봐요, 이두 개는 두명이 아니 똑같아요 <웃음> 그래도 설마 그냥 이렇게 바로 시작하지는 않고 좀뭐 바꾸기 찬스 이런 거 주시지 않을까요?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 진짜 설마 한 가지씩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네. 드릴게요 팝팝. <웃음> 뭘로 다또 바꿀지 모르잖아 들고 가면 돼요? 들고 중국? 그냥 하나만 이렇게 중국. 바꾸면 돼요? 네, 그리고 네. 바, 바꾸실 거면 네. 하나를 바꿔서 가시는 거예요 네한 네. 명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 바꿀 거를 네. 설마 떡이 사라지거나 하지 않겠지? 언니니 <웃음> 이거랑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휴닝이라면 뭘 가져갔을까? 둘중 하나 가져갔을 것 같은데 제발 양념을 고를까 근데 양념 뭐 어디 가져가서 갔든 거야 아, 그래서 다진마늘고랐지 난 말했듯이, 나난 맛있는 거 맨, 무조건 가져 이제 그두가지중하나 그 연준이 형이 부츠를 가져오나 음 아니면은 부츠가 있었구나 부츠를 가져오거나 아니, 면 연준이 형 마늘 가져올 어, 연준이 형 마늘 가져올 거야 어, 어, 연준이 형도 파 받고 고 마늘 가져와서 또태현이랑 똑같을 거 같아 <웃음> 안녕히 세요 형, 바로 설마, 봐봐 일단 내려 나와요 설마 했는데 너 형이랑 생각 안 했는데 정말 맞죠? <웃음> 그러니까 입맛이 그러니까. <유마와, 웃음> 둘이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타를 버리고 만에다가 을것 같아요 우리는 만으로서는 안 된다, 뭐 봤나? 이거 있었고, 있었고 두거 분명히 누가 가져갔을 거야 아, 이가져져을거고거고져갔져거라거각하니까 모르겠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이게이짜맛거는거이제이 <웃음> 아, 아 봤어, 제발. 제발. 아, 나 봤어. 빨리 이리 와 그냥. 괜찮으니까. <웃음> 설마. 양념 들고 왔어요. 어? 어? 그래도 파 살아있네. 그래요. 파 어, 간이라도 맞춰줬지. 뭐. 말대로 육수는 바꾸긴 했는데 양념을 가져왔네. <웃음> 이번에 국물을 정말 맛있게 낼수 있겠는데. 요 일단 제 반납하겠습니다. 마늘이 원래 여기 있었나? 어? 마늘 이 원래 아랫라인 리지 않았어요? 누가 가져갔나 보네? 리우가우가 우리, 우다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괜찮다, 그래도 리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부리 우리, 우리, 우리, 와, 나 마늘 고르려 다 부추 골랐는데 <웃음> 저 형, 그 부추 말고 저 아, 그거 뭐지? 아, 형, 그 원하는 막 당면이랑 두부 고를 줄 알았는데 아, 부추 있어야지 아, 최고다, 최고 아싸, 와. 만족, 만족 와, 이 정도면 만족, 진짜 만족. 성공입니다 와, 부추 하나 떼고 다 버렸어, 그 이그 둘은 뭐예요? 그러니까, <웃음> 둘은 <웃음> 막, 야, 뭐, 그, 뭐예요? 그 <웃음> <웃음> 이제 만둣국을 만들어 봐야죠? 네 혹시 더 필요한 재료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두부하고 당면이요 자, 그러면 누구와 당면 저랑 게임에서 이기시면 한 명이 대표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표 선수 어, 한 명은 어, 내가서 건... 제가 하겠습니다 야, 야. 이런 오케이. 심리전은 오케이. 제가 잘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이기면 바로인가요? 당면은 뭐 갖고 오실 거예요? 당면 갖고, 아 당면 갖고 오셨습니다 네. 당면, 그대 당면 당면 참, 참, 참 아! 보통 오른손으로 잡으면 이거보다 아, 이걸 더 많이 저을 이렇게 아, 들고 있었어 제가 말했죠, 전 심리전을 잘한다니까요 아, 아, 또필요한신 재료 있어요? 아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아요 <웃음> 아니 야, 야, 야, 야 두부가 저희... 필요합니다 그, 두부까지 아, 두부 가 필요합니다 두부요? 네 자, 두 번째 게임은 저를 이기는 묵지봐요 어? 그게 뭐야? 오 그게... 누가 대표 선수로 하실래요? 목자, 아니야 조준야너 목접 잘해. 가위바이보 바이보, 무게무게빠, 찌찌찌.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 아이보, 가이보, 가이보, 가보 찌, 무, 무, 찌, 찌, 무, 찌, 무, 찌. <웃음> <웃음> 저랑 한번 해볼래요? 저랑 한 번만 해봐요 야, 끝나, 끝난 거 같은데? 네, 네, 네, 깔끔하게 인정하자 단면이라도 얻었잖아요, 하나 네, 얻었잖아 그래. 그래 아주 잘게 다지면 두부 맛이 날 수도 있어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래, 그래 두부 없어도 돼 이거, 이거 두부로 만들자 <웃음> 딱 그래, 아무, 아무도 아무 아직 두부 없이 만들안 만들어 본거 아니야 우리가 <웃음> 처음 만들때다 맛있으면 어떡해 맞아, 그렇지 오케이 공정킹 힘내라, 파이팅 잘한다 <웃음> 네, 일단 잘라 놓을까요? <웃음> <웃음> 막막 <웃음> <웃음> 일단 이런 건 잘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일단 형님, 육수 하나만 더 갖다 주라 <웃음> 이게 1인분 용이겠지? 기다리세요 이 정도는 해야 할것 같은데? 손으로 주물러도 이거는 해체가 안될것 같은데? 살짝 데쳐, 그럼? 데쳐야 <웃음> 대... 되나, 이거? 육수 여기 있어요 <웃음> 끓는 네, 거를 잠깐 네, 넣어두고 안안 물기를 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거니 <웃음> 근데 이스 그 하나, 하나 더할수 있을까? 오케이 더할수 있을까? 어, 룩스 하까 저거 한하 네? 아, 그럼잠만 이거 알로에 아니야? 왜 이렇게 끈적끈적거려요? 볼도 빠져 안해요 <웃음> 알로에 같긴 하다 제가 이렇게 다져 놓은 거는 넣을게 부추 같은 거네 그냥 자신감을 갖고 와니 우리의 정답이 없었어, 하니. 엄마가 야, 근데 만두 얼마나 남았어? <웃음> 만두가 얼마나 나오냐고 만두 얼마나 남았어? 남았냐고요? 응 만두가 왜 남아요? 아니 그냥 하나 데까지 얼마나 남았냐고, 시간이 아 겁나 오라고 만두는 오래 꽤 걸릴, 걸릴 걸요? <웃음> 오케이, 알겠어 일단 뭐이거 만두를 언제 넣어야 되지? 마지막에 넣어야 되나? 만두를 만두를넣고뭐 <뛰> 끓이고 넣으라고 그랬나? 네, 끓일, 끓일 때 데, 넣으면 끓이고 나서 일단 떡을 넣고 그럼 그때동안 지단을 만들면 되겠네 형이 지단 만들고 있을게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잠깐 나한테 얘기하지 주라 이거 아, 죄송해요 신웅이 그냥 앉아있어 신웅 아, 앉아있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 <웃음> <웃음> 우리 신웅이 밑줄을 살았다 <웃음> 야, 너 어깨 떨어뜨린 거야, 다 젖었어 손잡이를 다 놓치네 아, 아, 아, 이거? 이렇게 떼가지고 그럴 아, 아, 수 있겠다 아, 떼졌어? 네 육수 하나 더 가지고 올까요? 아, 육수는 별로 안 떨어뜨렸지 네, 괜찮아? 그냥 퍼지기만 <웃음> 했어 그러면은 프라이팬 계란 이거 고소한 대형 흰자랑 노른자 분리할 수 있어요? 응할줄 알아. 아예 맞다 조금만 까서 이렇게 놓고조 어, 네. 화장실 갔다 올게. 근데 구우지 분리 안 되어 있긴 해. <웃음> 감사합니다. 분리하자. 근데 그 사진 보면 분리돼 있긴 해. 당분간 어오호 오, 계란 껍질 들어가는데 자 계란 껍질 맞아. 빼고 있을게요. 짠. 근데 계란 이걸로 될까? 기침 타올로 뭐쓱 닦은 다음에 쓰면 될것 같아. 쟤 우리도 계란 하나 좋아하지 않냐 여기다. 그지? 그냥 넣어야지 재료들이 잘 섞인다던데? 근데 어, 그냥 그 상태로 좀만 어, 놔둬, 오케이 근데 이거 너무 아, 적다, 양이 아. 뭐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웃음> 야! 뭔가 일일, 일을, 일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진짜로 일일, 일일 냄새, 냄새, 냄새 나 야, 계란도 하나 만 뭐. 이거 날 계란도 하나 넣어야지 재료가 잘 섞인다 <웃음> <웃음> <웃음> Let's go, let's go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너 갈래? 오케이, okay, 알겠어 근데 이거 올리브유 형 너무 많이 한거 같은데? 네 <웃음> 그렇지? 형 이렇게 적게 나올 줄 몰랐어 아니에요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아,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거 옆에서 먹고 있어 그거를 이제 썰어야 돼, 일자로 네, 뭔지 알죠? 근데 이거 왜? 다시 하자될거 같아 왜요? 형, 올리브유 너무 많이 넣었어 그러면 일단 그냥 썰기만 해볼게요, 오케이? 어차피 뭐, 저는 할 것도 없어 조금만 떼어낼까, 조금만 어, 괜찮은데?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웃음> 왜요? 나도 <웃음> 진짜 맛있어 난나왔 야, 흙추나 먹어봐, 흙추나 맛있다 흙추음 그러지 말고 야, 위에 뿌리자 야, 맛있겠다 맛있는데? 만들자 <목소리> 야, 나도 같이 만들고 싶어 같이 만들어야 냄랑 만들어야 뭐지? 내만족품은왜 이렇게 생겼어? 나 어, 이거 대충 집어서 넣으면 되지 하고 난 여기 거. 소금 넣을 켤까요? <목소리> 이러고 이랑이에 어, 좀 가져가. 시중에 파는 만두 같지 않아요? 어디 한번 만두 상태를 한번 만두 다돼 가고 있어? 나름대로 비꾼 있어요. 이니가 한번 만들어. 이걸 밀가루 막 붙여야 돼. 일단 딱 이거 끓기 전에 넣어야 돼. 끓고 나서 넣어야 돼. 뭘를요끓 끓고, 아, 어. 끓고 나서 넣어야 돼. 끓고 해요? 어. 끓고 나서. 끓고 나서요? 아, 근데 네, 확실해? 확실해? 끓고 네. 나서. 끓고 네. 나서. 그리고 국 맞다 국간장 어디 있지? 국간장으로 새 색을 넣라고 그랬어. Is this yours? 새 숟갈 맞죠? 믿, 믿어? 네 그냥 맛없어도 어쩔 수 없어 네 근데 저희 웬만해서는다 먹을걸요? 와 불쌔요 아, 더, 너 좋아지? 아, 어. 좋아줄까? <웃음> 자, 이제 넣자 오케이 아, 아 몰라, 그냥 저질러 야, 시이아떡 갖고 아니, 뭐지? 만두 갖고 만두 만두요? 어, 어. 여기 이사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단도 어차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다 드신 거 같은데? 뭐야, 다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 먹은 게 아니라 이게... 공기가 아! <웃음> <갔어. 웃음> <웃음> <웃음> 잘 말랐는데 아, <웃음> <너희가 호출이 웃음> 여기가 후출해 여기 제일 많이 먹었어요, 먹었어요. <웃음> 빨리 하나 만들어줘 빨리 계란 만들자 희야너 지단 좀들어줘 네, 네 어때 맛있을 것 같아요? 저형 믿고 있어요. 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계란 계란이? 아 아니, 아니요 그 노른자가에요. 계란이잖아. 그런데. <웃음> 야 가져. 계란이? 아니? 아니요 노른자. 가삐둥 뭐 계란 아니야? 아, 어, 떡공 닫은 것 같은데. 네? 떡공 다은것 같은데. 아 진짜요? 응. 야, 근데 우리 이거 왜안 써? 야, 파, 파, 고명, 고명 그냥, 나, 도, 마지막에, 야, 마지막에 고명, 고명, 고명, 고명, 네, 고명, 네. 고명이 네. 뭐야? 그 위에 올리는 거 자, 그럼 그파 하고 있을게요, 옆에서 아 우리 엄마잘 만들던데 네. 왜나못 만들지? 야, 근데 그 정도 된거 아니야, 휴니아 맞아요 불 끌게요 어, 고마워 휴니아 여기 올려줘 <웃음> 잠시. 올려둘게요 자 아. 잘했다, 윤희가 아, 잘했다 야, 잘 만들었어 아, 뜨거 자, 이제 우리가 팽맨 같다 간 야, 이거 그맨 <웃음> <이제 팻맨. 웃음> 빨리 흰자 만들게요 응. 고기는 언제 흰자 다 만들어서 해야지, 뭐 자, 저희 이제 5분 남았어요 야, 고기 있기 <웃음> <웃음> 야, 맛있는 걸 넣자, 일단 자, 고기로 끝내한 번만 그림 다시 보여주실래요? 나름 <웃음> <말은> 비슷해 <웃음> 야, 야 나름 <나랑> 괜찮지? <웃음> 네 그럼 <좀> 정리를 하자 <웃음> 네. 이거 숟가락하고 젓가락 좀 씻고 와야 될것 같아 이거 다 더러워져가 지고 응. 내가 씻고 올게 자, 이런 애들은 다한 어. 곳에 모으고 한 곳에 모으고 어차피 국물에 간 되어 있으니까 고기는 따로 간안 할게요 응. 잘 구워지고 있어 나는 괜찮지 않냐? 괜찮아요 퀄리티 높아요 네, 거의 미존 처음 한거 추구는 가게에서 파는 정도예요 꽤 재능이 있다니깐 소희 <웃음> 인정하지, 솔직히 자, 아. 잘했어요 자, 다 만들었네요 네꽤 만족스러운데요? 이거 다 같이 해서 잘 만들었으니까 인스타죠, 어, 그래도 아, 똑같이 생겼어요 소래서 인정하시나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흰색 지단이 빠졌으니까 두 개. 감사합니다. 신자 신자 두 개. 오케이. 주십니다. 만족. 만족. 신자합니다, 만족 감사합니다. 만족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그어두개 시식 한번 해보실래요? 시식해보겠습니다. 네. 얘들아맛 네, 네, 소금 있나요? 맛 보장 못 한다. 야죽 아니야? 나랑 괜찮은데, 별로?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는데? 한번맛있겠다 야, 근데 맛있어. 너무 많이 뚫어왔어 휴닝아. 휴닝아 네? 옆에 소금이랑 한 어. 만두 익었어요, 나 많이, 많이 이거 어. 음. 나오고 있는 거 너가 맞아? 너가 아, 나오고 있네 조금만 더, 조금 더 더? 응. 어, 대박 그냥 섞어서 먹어, 이거 소금 바로 위에 뿌렸는데 잘만들었네요있섞 근데 맛있데요? 는인정 색깔도 왜 묻는데 근데 만두 잘 만들었다 <웃음> 그쵸 <웃음> <웃음> 수빈이 형이 만두 잘 빚더만 제가 많이 빚어봤어요 저 종편이랑 만두 이런 거 집에서 많이 빚어봤어요 <웃음> 음, 신기하다 전 재밌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런 거 하는 거 국물이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웃음> 생각보다, 괜찮은데. <웃음>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럼요 준비한 거 있죠? 뭐 뭔데요? 깜짝 놀라지 마요. 자, 가지고 올게요. <웃음> 제가 들고 온건 자! 이게 뭐야? 야! 뭐야? 제가 어제 새벽에 주문했는데 이렇게 아침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꺼내 볼까요? 뭐 들어 있는지. 먹는 거야? 당연히 먹는 거죠. 어, 여기 좋아. 안에. 당 일단 좋아. 한번 기대하세요. 아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맞아 있나? 야! 당연히 과자 들어있습니다 어, 뭐야? 그럼 다양한 과자랑 과일 들어있어요, 과일 무슨 과일? 이거? 과일 저 고식. 이거 먹고 싶었는데 아, 샤이 머스팟 네 에? 맛있겠다 내 이거 네. 좀 먹어보면 안 돼? 한번 먹어볼래요? 그럼, 먹어요 이거 찢어야겠죠? 찍고 올까요? 응 음. 제가 씻고 올게요 저 너무 어무 맛있었어 엄청 크네 또 이거 떡국 다 먹고 후식으로 이렇게 먹으면 또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짱 크다. 아, 왜 이렇게 차가워요? 어, 떨어졌다. 아, 달다. 아, 맛있다, 이거. 지딱 맛있는데요? 먹으면서 왔구나 엄청 아, 엄청 커 이게 수빈역 시장 아니야? <웃음> 단거 떡국도 먹어보는데 맛들은 어떠셨어요? 나 아, 너무 맛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맛있었어요 되게 만족 또 오랜만에 이렇게 1월 1일 하고 설날 해서 떡국 만들어 먹으니까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맛도 있어갖고 되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뜻깊었던 거. 어, 뭐지, 엄마가 해주시는 것만 먹다가 제가 직접 하니까 뭔가 신기하고 잘도 많이 컸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아까 하다가 진짜 신기했던 장하다 때. 우리 연준이야, 우연준 씨 장하다. 그래, 아까 하다가 진짜 신기했던 게 번경이 말한 것처럼 갑자기 명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음, 그냥 깜짝 놀랐어요. 막 파랑 뭔가 계란 하기 어. 시작했을 그렇게 때 하니까 그냥 명절 냄새가 나갖고 신기했어요. 맞아. 든든하게 떡국 먹고 이렇게 또 후식 먹으니까 되게 기분 좋아. 진짜, 진짜 맛있다. <웃음> 진짜 맛있어. <웃음> 음. 요리에 뭔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언젠가 진짜 요리를 전문으로 배워보고 싶은데 제가 만든 멤버들을 오. 다 먹어줘야 돼요 잘 만들면, 잘 만들면 먹겠습니다 <웃음> 에이, 너다 같이 요리하니까 신선하고 재밌네요네 특히 설날에 이렇게 요리하니까 맞아 진짜 제대로 된 명절을 보내는 느낌 네, 그러면 위이가말하려는딱 그거를 다시 또 와,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같이 요때 내려가고 투두 하는 거 같이 이요 투두. 요 투두. 응. 할게용. 응. 자. 뭐야 여러분. 세번 많이 봐주세요. 투두. 오늘 뭘 하나요? 일단 오늘도 뭐 어쨌든 이걸 채워야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카, 비, 오, 카, 네. 에에 아! 아! 세상 멀리뛰기 <목소리> 야왜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웃음> 시작 와와 와. 시작 오케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야피안 보인다.